이렇게 보면 잘생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못생겨보이고참아 <웃음> <웃음> 애매하다 분석하기가 맞아요. 근데 하관 이쪽을 보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아 어,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여기 예. 이 내부 구조는 상당히안정적일것 음. 같아요 음. 음. 이게 구강을 직접 보면 확실히 알겠는데 음. 구강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좀 덩치에서 얼굴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. 그리고 입도 좀 작은 거 네. 같이 보이는데요. 예. 그래서 치아가 울퉁불퉁할 정도는 아니지만 음. 그냥 태생적으로 구강이좀 작은 형이지 않을까. 음. 그래서 유현진 선수도 음. 음, 어느 정도 콩고리도 있지 않을까. 음. 음, 내가 같이 잡아야 알겠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같이 잡을 사람 너무 많아. <웃음> 한국, 한국 들어오면. <웃음> 연락해주세요. <웃음> 네네네보그를 분석해가지고. 네. 어, 뭐 괜찮으면 좋은 거고. 음. 사실 그 운동선수들은 자는 동안에 에너지를 다시 보충하고 음.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는 음. 동안에 산소 공급을 그만큼 더 해주면 음. 훨씬 더그 회복이 빠르고 음. 어, 수월하잖아요. 음. 예전에 보면 이승엽 선수가 산소 텐트 산소 도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잠을 자면서 빨리 그이아 회복 그 피로 회복을 빨리 시키는 어... 그 산소 텐트 1억짜리를 집에다 두고 뒀다고 어... 하거든요. 어 그래요? 그게 1억이래요 산소 텐트가? 뭐, 뭐 몇백만 원짜리, 뭐 천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좋은 걸로. 자기 제제작을 특수 제작을 어. 했을 수도 있겠네요. 뭐그 정도만. 산소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요. 그래요? 많으면은 이게 숨이 또 제대로 안 쉬죠. 많으며 네. 많은데 왜 산소 농도가 충분하니까 아, 이게 어, 골고루 교그 아니 응. 호흡이 응. 어그 남아 도니까 그 그렇죠, 그렇죠. 내뱉지 않아도 되는 하... 상황이 되면 그건 또 이제 고 하... 활성 산소가 보면 음. 남아 도는 산소로 인해서 또 활성 산소가 음. 음.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... 강제로 불어넣는 것보다는 음. 내 스스로의 호흡으로 산소를 채워넣는게 음. 좋은데 음. 빨대를 좁은 거에서 좀 약간 넓은 것만 해줘도 음. 에너지 효율성이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요현진 선수는 뭐돈도 많이 보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음. 수면을 위해서 그거를 맞추고 힐링을 맞추고 음. 그래야 내년 연봉이 또 달라질 거예요. <웃음> 아유, 꼭 명칭하시길. 어, 시즌 끝나면 네. 어, 삼성동으로 오기 바랍니다. 어, 전화번호는 02512에 0들2 2꼭 <웃음> 연락주세요. 네, 오기 전에는 항상 녹음하는 거 잊지 말고. <웃음>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눌러야 된다. 어디? 여기, 여기. 그리고 여기, 요기, 여기. 여기를 눌러주세요. 눌러, 눌러, 눌러. 아유, 잘한다. 전화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. 님오리공둘둘 응. 응. 감사합니다